안녕하세요. L6TV 장선호입니다 2004년 말쯤 동인과학에 들어가서 다양한 광학장비들과 레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군경이 사용하고 있는 광학장비들은 거의 다제손을 거친 것 같아요. 12년도에 시그에서 광학제품에 대한 개발 요청이 들어와서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일주일 만에 설계해서 샘플 제작하고 미국에 보냈던 기억에 남네요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드리프트 레이싱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 레이싱을 하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SPJ에서 개발 이사로 있으며 광학조준 장비들과 야간투시경, 소청용 레일 어댑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관련 제품도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압차호도 제가 만든 거예요. 에어소프트건 관련 업체나 건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입장에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덕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식스티비의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에어식스티비 구독자 1000명 미션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 미션 완료시 추첨을 통하여 건파워 스마트 모니터 타겟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 제품입니다. 이벤트 참여 미션은 총세가지입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둘째, 이 영상을 본인의 SNS나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주세요. 셋째 그 SNS 또는 블로그 링크 글을 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에어식 t v 구독자 1000명 달성시 본 미션을 완료한 댓글로 공정하게 추첨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 지인분들은 추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많은 참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하러 가시죠